오늘은 4장과 5장 진도 나갈 예정이고요. 3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하면 다음주는, 어, 구정 때문에 안주 걸리게 되죠? 아, 모르는 거예요? 어, 공지가 나갈 겁니다, 아마. 네, 4장과 5장은 총 5가지, 아, 총 7가지 내용이 있는데, 4장에 5가지, 5장에 2가지. 총 7가지 내용이 있는데 7가지 다 시험에 잘 나오고 그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이 첫 번째 이 중개사무소 파트예요 자 여러분 교재를 잠깐 볼까요? 교재 보시면 거기 1번이 있고요 네모 1번 중개사무소 그냥 1번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등록관청의 동그라미 주택종개보수의 조례 조례의 동그라미 이걸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소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역삼동에 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강남구청장이고 사무소가 이곳 사우동에 있으면 등록관청은 김포시장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주택종개보수의 조례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사무소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을 때 만약에 이곳 김포에 있는 주택을 종개했다면 사무소 기준으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보수를 받습니다. 만약에 사무소가 이곳 김포시에 있다면 주택을 서울에 있는 걸 중개했다 하더라도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중개 보수를 받아야 돼요. 주택만 그래요. 주택만. 2번 휴업기간에 밑줄, 업무정지기간에 밑줄.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 중에도 사무소는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의 장기간이라고 한다. 업무정지가 너무 길다 하면 임대로 나가고 부담이 되면 폐업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무소를 두지 않으면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가 될수 있어요. 자그 정도 하고 자 사무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 먼저 중개사무소는 우리 중개사법 13조 제1항인데요. 볼까요? 개공은 등록 관청이 바로 김포시장입니다. 아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으면 등록관청은 강남구청장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김포시장에 등록을 받았다. 김포시장이 등록관청이고 우리 중개사법 공부하시다가 등록관청이란 말이 나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고 사무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김포시장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김포시에서 등록을 받았으면 사무소가 김포시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사무소를 세종시로 옮겼다 그러면 세종시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사무소를 밖에 두게 되면 이전신고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사무소만 둘수 있기 때문에 만자를 붙였죠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두개 이상 둘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사무소 하나에 또 하나의 사무소를 두는 것이 안 된다는 건데 이것은 관할을 같이 해서든 관할을 달리해서는 안돼 따라서 김포에 사무소를 두개둔는건 안되고 김포에 하나 세종시 하나 이것도 안돼요. 첫 번째 사무소는 적법한 건물에 있고 두 번째 사무소는 불법 건축물에 있다 하더라도 이종 사무소입니다. 1층에 사무소가 있고 2층에 사무소가 있어도 이종 사무소예요. 절대 두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안됩니다.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상담용으로도 사무소 두개 두는 거 안됩니다. 다 걸려요. 만약에 이종 사무소를 두게 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될 수 있다는 라 것은 뭐냐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하는 거죠 관할 내에 설치할 것두개 이상 두지 말것 <웃음>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는 이중사무소라고 출제하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한글로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거 나중에 또 보면 돼요 그런 내용이 48쪽에 있고요 49쪽에 보게 되면 가로 3번. 임시중계시설물 설치금지가 있죠. 자, 천막에 세모표를 하세요. 천막에 세모. 그 밖에 밑줄. 그리고 이동에 용이한 임시중계시설물. 임시중계시설물의 동그라미. 여러분, 그 밖에라는 말이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밖에라는 말은, 그 밖에라는 말 앞에 있는 걸 뒤에 있는 게 포함하는 관계. 따라서 천막도 뭐예요? 임시중계시설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기 보시고요 원래 사무소 따로 두고 아파트 모델라버스 근처에다가 천막을 치거나 대형 파라솔을 치거나 이동용 차량을 설치하여 영업행위하지 말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떴다 방 그런 거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임시중개시설물은 모든 종교업자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중사무소 설치금지 있죠 왼쪽 페이지 이중사무소 설치금지는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이번에 보시면 예외가 있어요. 48페이지 동그라미 이번에 예외 법인의 밑줄. 법인의 경우는 이중사무소 설치금지 원칙 예외를 인정하여 관할 외 지역에 여러 개의 분사무소를 둘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여러 개둘수 있는데 문제는 법인도 김포에 두개둘 수는 없어요. 법인도 김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주목하시고요. 자 13조 제2항 개공원 천막 그밖에 이동용이한 임시중기수서를 설치하면 안되죠. 아니 그러면 개공도 안되는데 무슨 소공이 되겠습니까? 안되죠. 만약에 이걸 뒀다면 임의적 등록 최소 사유이면서 1년에 1천이고요. 앞에거 이중사무소도 똑같아요. 역시 임취이면서 1년에 1천입니다. 둘다 받아요? 둘총 하나 받아요? 둘다 받습니다. 다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것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 안 하고 대신 업무 정지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이거 나오면 무조건 취소와 정지 중에 하나를 때릴 수 있다. 취소될 수도 있고 업무 정지 때릴 수도 있고 그렇다. 주목하셔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이중 등록입니다. 개공이 두번 이상 등록하는 게 이종 등록인데 여러분 한 사람은 한 번만 등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한 사람이 두번 등록한 거죠. 1인 1등록에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두 번, 김포에 두 번, 김포에 한 번, 세종시에 한번 이렇게 이종 등록을 하면 제재가 어떻게 되죠? 필취 플러스 1년입니다. 요걸 짧게 필취 플러스 1년 이렇게 하면 요게다 통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길게 말하면 필요적 등록 최소와 1년의 1천입니다. 개업공인교사가 2종 소속을 합니다. 두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면 그것도 어떻게 되죠? 필취 플러스 1년입니다. 체제가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공이 2종 등록을 했던, 개공이 2종 소속을 했던 쌍둥이다. 꼭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2종 사무소는 뭐예요? 금방 임시 플러스 1년, 임시중개시설물도 임시 임취 플러스 1년, 그러면 얘네 둘이 쌍둥이고 얘네 둘이 쌍둥이죠.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원래 사무소 하나에 또 하나의 사무소를 두는 거랑 원래 사무소 하나에 또 하나의 천막을 채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임... 임... 그랬으니까 이기도 임... 나와버렸네. 임시중계시설물은 임시다. 자, 이제 49쪽으로 가면 법인의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분사무소에 동그라미 치고요. 분사무소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지정. 은행으로 치면 지정. 회사들로 말하면 지사. 지사. 여기 보시고요. 보통 어, 증권회사, 은행 얘네들은 본점, 지점이란 말을 쓰고 보통 회사들은 본사, 지사 이렇게 쓰고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사무소, 분사무소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지점 이런 거안 써요 분사무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관련 규정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고요 법인의 분사무소 법 규정이 있어요? 13조 제3항이 있습니다. 법인인 개공은 그랬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지금? 법인인 개공입니다. 분사무소 둘수 있대요. 이걸 뒤집으면요. 법인이 아닌 개공, 개인인 개공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어요. 법인만 둘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은 특수법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둘수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란 말이 나오는데 기준이란 말을 우리가 보통 요건이라고 하죠. 어떤 기준, 어떤 요건 이거 갖추면 된다는 건데 이러한 기준이나 요건은 대개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은 주로 서류 같은 게 나와요. 첨부서류, 각종 서식 이런 건 보통 국토교통부령에 있고 요건이나 요건이나 기준은 보통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다음. 등록관청에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분사무소를 김포 밖에다가 둘때 등록을 받으면 이중 등록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등록이에요? 신고에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등록증을 주고요. 신고를 하면 신고확인서라는 걸 줘요. 그리고 관할 밖으로 나가야 돼. 김포 밖으로. 그래서 분사무소를 도와야 한다. 둘수 있다. 둘수 있다. 아, 김포에 본사를 설치해서 돈을 벌었죠 그럼 밖에다가 2호점, 5점, 3호점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해봐야 까먹을 것 같아 안 하면 돼요 꼭 둬야 되는 건 아니니까 본사무소 설치 요건을 보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면서 해도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분사무소는 어떻게 두는 거냐 첫째 주된 사무소 본사죠 그가 속한 시군구입니다 그러면 사우동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어디에요 김포시죠 김포시를 포함한 제외한 제외한 그랬으니까 김포시 안에는 못 둬요 김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시도 별이에요? 시군구 별이에요? 시군구 별이니까 강남에 서초구에 이런 식으로 두는 거죠 파주시에 뭐 이런 식으로 다만 시군구별로한 개를 초과해서 설치하지 못하니까 강남에 하나, 서초구에 하나, 파주시에 하나, 광명시에 하나 이렇게 두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강남에 두 개, 서초구에 세 개, 파주에 세개 이렇게 둘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시 도였어요. 따라서 경기도에 본사가 있으면 서울에 하나, 충남에 하나, 강원도에 하나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1999년, 지금부터 24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시군구별로 두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시도별로 두는 거하고 시군구별로 두는 거하고 어떤 게더 어, 요건이 완화된 거예요? 시군구가 완화된 거죠 여러 개둘수 있으니까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란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은행으로 치면 지점장은 꼭 공인인계사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공익회사가 아닌 사람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회사 설립할 때 자본금을 놓고 그 회사에게 분점 하나 내달라고 해서 여러분이 거기 책임자라고 하면 되니까. 뭐하러 이 공부합니까? 그래서 분사무소는 영업이 독립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책임자는 꼭공인회사여야 돼요. 근데 여기 조심할 점이 있어요.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중개사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 분 교재 동그라미 3번 별표하세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공인인계사를 분사무소로 두, 책임자로 둬야 되는데 밑줄 차에 특수법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거기 밑줄. 따라서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 얘네들이 특수법인으로서 분사무소 설치한다면 걔네들은 중개업이 본업이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중개사가 지점장으로 올 필요가 없죠. 조합업무의 전문가가 와야죠. 책은 됐고 여기 보세요. 보증을 얼마 이상? 2억 이상 추가로 설정하는데 여기 지금 추가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된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주된 사무소로 설치했다는 건 옛날에 등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된 사무소는 곧 법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법인은 보증금이 얼마? 4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 번째 분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2억 이상을 얹어야 됩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6억 이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1년 지나가지고 분사무소를 하나 더 설치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다가 2억 이상을 얹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얼마? 8억 이상으로 설정이 돼야 됩니다. 분사무소가 3개에요. 분사무소가 3개면 10억 이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여러 개라도, 사업자는 하나예요. 사업자가 하나. 장사하는 곳이 여러 군데지. 그 마지막으로, 분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겠다. <웃음> 사무소를 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요건이에요. 근데, 여기 보셔요. 특징적인 것이 바로 보증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 5번, 5번, 보증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해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등록과정에서 보면 보증을 미리 설정했나요? 보증을 나중에 설정했나요? 나중에 설정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먼저 설정해야 돼요. 이게 또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3번이 하나 빠졌는데요.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교육? 최근 몇년 안에? 1년 안에? 네, 1년 안에? 최근 됐고 여기 보세요. 자, 분사무소 설치 절차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때 A가 나오면 김포시를 상상하시면 돼요. 김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가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21년에 등록 신청해서 등록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는 등록증이 걸려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분당구로 갑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분당구. 제가 분당구를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분사무소는 분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분당구를 즐겨 사용합니다. 분당구에다 분사무소 설치합니다. 자, 먼저 사무소를 구합니다. 좋은 위치에 가서 판교 신도시 책임자를 구합니다. 중개사로 책임자를 교육받게 합니다. 실무교육 보증을 올려서 설정합니다. 6억 이상으로 자, 준비가 됐으면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야 됩니다. 따라서 분사무소를 전국 어디에 설치하든지 김포시로 와야 돼요. 김포시에다가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합니다. 2년 전에 등록받고 2023년에 설치신고하는 거예요. 이때 보증을 미리 설정한다는 거야. 수수료 내야 됩니다. 수수료는 김포시 조례에 따라서 내야 돼요. 서류를 내야 됩니다.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낼 필요가 없어. 걔네가 직접 상업 등기소로 확인하니까.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낼 필요가 없어요. 왜? 걔네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확인하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들어가야 돼.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건축물 대장 등분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네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원칙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겠죠. 교육받았다고 증명해야 되니까. 보증설정 증명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는. 그게 특징이에요. 6억 이상으로 되는 게 들어가야 돼. 신고를 받은 김포시장은 요건을 심사해서 적합하다면 신고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이게 옛날에 말하는 신고필증이에요. 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을 때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돈을 냈기 때문에 요거는돈낼게 없습니다. 신고확인서를 가지고 분당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다가 버스에 놓고 내렸어요. 분실했죠. 그러면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재교부받을 때 수수료가 있습니다. 김포시 조례에 따라서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잘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분당에 있는 분사무소에 걸어놓고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분사무소가 여기 설치되어 있지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김포시장이 등록관청이기 때문에 김포시장이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리가 뭘죠? 그래서 분사무소 소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감독 권한을 줘요 따라서 분당구청장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청장은 설치 사실을 모르죠 왜? 여기다가 설치 신고했기 때문에 따라서 김포시장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당구청장에게 설치 사실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감독이 되는 거죠. 주된 사무소에는 등록증이 걸려있고, 분사무소에는 신고 확인서가 걸려있습니다. 나중에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 여기다가 신고해야 됩니다. 오케이? 분사무소만 따로 휴업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가 몸이 아파요. 장사가 안 됩니다. 폐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 휴업이나 폐업신고 다 여기다가 해야 됩니다. 다 시험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분사무소의 거의 대부분에 관한는 네, 주된 사무소 등록관지 청구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분사무소가 하나 생겼다는 건 영업장이 하나 늘었다는 거죠 따라서 협회에서 알아야 돼 몰라도 돼? 알아야 되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로 알려줘야 됩니다 알아들었어요?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0페이지로 갑니다. 50페이지로 가면 마은뭐 3번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 있고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공동사무소라고 그니다 옛날에 그걸 합동사무소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소를 함께 쓴다. 이게 공동사무소입니다. 가로 1번의 의의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개업공인의사는 다른 개업공인의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괄로 2번,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기사의 종별을 혼합하여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법인인 개공과 개인인 개공이 하나의 공간을 같이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복답방 사장님도 같이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할이 달라도 가능합니다. 이전 들어오면 되거든요. 따라서 부평구에 있는 중개업자와 김포시 중개업자가 김포시 사무소를 같이 쓰자. 그러면 부평구에 있는 중개업자가 이사오면 돼요. 따라서 2번 등록관층의서로 다른 개공도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주목하시고 자 여기 보셔요 공동사무소 설치 방법은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두 가지 자 지금 말이에요 갑이 개공입니다 갑이 누구라고요? 개공 개공이면 현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의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을은 개공이 아니에요. 그냥 공룡사일 뿐입니다. 근데이 친구가 창업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나만의 사무소가 없습니다. 근데 둘이 특수관계예요. 사촌지간, 친한 친구지간. 야, 내가 너의 사무소를 같이 썼으면 좋겠는데 어때? 하니까 그 친구가 승낙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을이 이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뭐 하면 되죠? 김포시장한테 가서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나는 이 사람이랑 같이 써요라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랑 누구랑 함께 사용합니다라는 신고를 하지 않고요 나 여기다 사무소 차렸어 이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한테 등록 내줘 그얘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누구랑 누구랑 같이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 여기다가 사무소 차렸어 그러니 등록증 줘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신규 등록 방식이죠 신규 등록 방식 다만 이 등록을 신청할 때 갑에 승낙서가 들어가면 돼요 사용 승낙서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고 기존 개공 갑에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 자, 여기 갑이 기존의 개공입니다. 근데 이쪽에 을도 개공이에요. 둘다 개공이죠. 그런데 각과 을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너의 사무소를 같이 써도 되냐? 그래라. 임대료 반반 일은 각자. 비용 부담 공동으로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을이 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사무소 이전이라고 합니다. 사무소를 이전하고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했어요 라고 신고하면 돼요. 이때도 나는 갑이랑 누구랑 같이 사용합니다라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나 여기서 일하다가 일이 옮겼다 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 여기서 일하다가 일이 옮겼어. 그러면 갑 계공과 을 계공은 각각 개공이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제3의 장소, 제3의 장소를 같이 쓰기로 하여 값도 이사 들어가고 을도 이사 들어가면 되지만 결국은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계공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사무소, 합동 사무소, 공동 사무소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신규 등록 방식,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방식, 제3의 장소를 구해서 각자가 들어가는 방식 중에 이거는 몰라도 돼요. 어차피 다른 계공의 사무실로 가는 거니까 누군가는 먼저 들어가잖아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때도 갑의, 갑에게 사용권이 있으면 갑의 승낙서가 들어가면 끝이에요. 책을 한번 봐줄게요. 여러분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 별표 그건 지문으로 나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정계사는 등록신청의 동그라미, 이전신고의 동그라미 등록신청 또는 이전신고를 하는 때그 사무소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몇줄 쳐요. 다른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자, 다른 개공의 승낙서예요. 건물주의 승낙서야? 다른 개공의, 다른 개공의 네. 승낙서? 여기 보셔요. 여기. 그러면 이제 공동사무소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개공과 을개공이 함께 사무소를 두기로 했다면 모든 운영은 법적으로 각자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같이 쓰지만 법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예요. 따라서 업무 정지 맞으면 각자가 맞아야 됩니다. 상호도 각자가 있어야 돼요. 자격증도 각자 그래야 되고 등록증도 각자 그래야 되고 도장도 각자 등록해야 되고 아셨어요? 직원도 각자 고용해야 돼 공동고용인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A를 고용했고 을은 B를 고용했어요 공동고용인을 고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각자 고용해야 돼 각자 그리고 이 친구가 뭘 잘못했잖아요 이 B가 잘못해서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러면 을과 B가 연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연대책임을 진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 비가 잘못해서 손해배상한다. 그러면 을과 비가 연대책임을 지지 갑과 을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그냥 공간만 같이 쓰지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아시겠죠?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으로 가겠습니다. 5 0 1페이지 사무소 이전 먼저 개회에 보시면 동,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로나 이전할 수 있으며 미줄 체여 휴업기간 업무정지 중에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부칙제 6주 2항에 규정된 자즉 중개인 복덕방 사장님도 전국 어디로나 이전할 수 있고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로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개업자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면 다 협회로 통보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주목하시고 사무소 이전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김포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세종시에 가서 중개업 하고 싶은데 만약 이 사람이 김포시에서 폐업신고했어요. 폐업신고하고 한달 후에 세종시에 사무소를 구한 다음에 세종시에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사무소 이전이 아니에요? 사무소 이전이 아니죠. 그건 재등록 방식이죠. 두번째 김포에서 중겹을 하다가 세종시에 가서 중겹하고 싶어. 그런데 이 사람이 세종시에 가서 등록 신청해서 등록을 받았어요. 다시 김포에서 중겹하다가 세종시에 가서 중겹하고 싶은데 세종시에 가서 사무소를 구한 다음에 세종시장한테 등록을 받았다고. 뭐가 돼버려? 이중등록이에요. 그럼 바로 등록 취소에 형사처벌이 조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포에 있는 사무소를 빼야 돼요. 만약에 김포도 돌아가고 세, 세종시도 돌아가면 이종사무소가 돼버리니까 김포의 사무실을 뽑아내고 세종시의 사무실을 완전히 옮긴 다음에 신고를 하는 거야. 등록을 하면 안 돼. 신고해야 돼. 아셨어요? 대답을 하라고 오늘 내시에갈줄알고 그러다가 주목하시고 관련 규정을 보겠습니다. 모든 개공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휴업 중에도 업무 정지 중에도 이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나 이전할 수 있으며, 자 개공인 사무소를 이전한 그랬어요. 그러면 사후적이죠. 이전하고자, 이전하고자면 하 신고한다. 이건 사전신고고, 이전한 때는 에 언제까지? 이놈은 사후신고예요. 사무소를 이전했으면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해야 돼? 10일 안에 신고하는데 왜 10일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자를 보시면 이게 옮길 이자예요. 이사간다 할때 이자를 180도 돌리면 어떻게 되죠? 1 1도 되죠. 10. 그래서 10일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며칠 내1 10일 내에. 데1 1일내 신고해요? 등록해요? 신고. 근데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4월 1일 날 사무소로 이전했으면 적어도 4월 11일까지는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월 11일을 넘어가버린 거지. 4월 20일, 4월 30일이 됐습니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는 거죠. 게으름 피우는 걸 한자로 뭐라고 그러지? 태만이 한대요. 태만이 하니까 뭘부과에 요금을 부과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뭘 때려? 과태료. 얼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앞으로 과태료란 말이 나오면 무슨 뜻? 게으름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과태료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게으름 피우는 거고 또 하나는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다 외워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림으로 알아보죠. 깊이 있는 내용은 없어요. 위반하면 여기 나왔네. 테마냐 하면 요금을 부과한다. 과태료.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 여러분 사우동에서 풍무동으로 이전한다고 라 상상을 하세요 상상. 자 여기가 어디냐면 아까 제가 A가 나오면 어디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김포시 김포시 사우동에 사무소로 두고 있는 개공이 풍무동에 가서 중겹하고 싶어요 먼저 이전해요 먼저 신고해요 1999년 이전에 IMF 오기 전에는요 먼저 신고했어요 나 며칠날 이사간다 이렇게 신고하고 그날 이사갑니다. 근데 그날 이사를 못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먼저 옮기고 신고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사후신고로 다시 한번 사전신고 사후신고 자 사무소를 먼저 이전했죠. 그리고 신고합니다. 여기 보시고 그림이 떠올라야 되잖아. 시험장에 가면 두 가지가 필요해 시각적 기억 청각적 기억 자, 신고합니다. 며칠내에 신고? 내에. 발음 똑바로 해. Sure. Sure. 하지 말고. 며칠내에 신고? 10일 내에. 10일 내에 신고해야 돼. 자, 10일 내에 신고하느라 신고 안 하면? 금액까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딱 불러줘야 되냐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자, 이전에 따라고 신고하는데 신고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 이사가죠? 그러면 여러분 주민등록증 뒷면에 주소지 주민등록지를 다시 고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입신고하러 갈때 주민등록증 가져가가지고 주소지 고쳐 쓰잖아. 근데 요즘은 뭐 워낙 전산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하면 이사간 이사간 집에 그 주소에 해당하는 걸뭐 스티커라고 그러나 그거 한1 0장 주더라고. 주민등록증 뒤에다가 붙이라고 이렇게 인쇄해서 주던데요 알죠? 그러면 사무소가 이사갔으면 우리도 등록을 하잖아 주민등록 얘네도 등록을 하잖아 그 등록증이 있겠지 우리는 주민등록증 얘네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증을 그 뭔가 기재사항이 바뀔 거 아니야 사무소 소재지가 그래서 이전신고할 때는 등록증과 이쪽 임대차계약서가 들어가면 돼요 이쪽 등록증하고 이쪽 사무소 증명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김포시장이 등록증을 재교부하는데 여기서 등록증의 재교부가 무슨 뜻이냐면 새것으로 줄때 재교부란 말을 씁니다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새것으로 준다는 얘기는 이 등록증이 이 등록증이 아니라 얘기요 그러면이 등록증을 폐기 처분하고 새것으로 준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관할 안에서 이전한 경우는 옛날 등록증 있잖아요 이 등록증에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등록증에 사무소 소재지 그 위치에다가 자를 대고 두 줄로 그어버려 그래서 풍무동 사무소 소재지 기재해 가지고 그 등록증을 도로 줘도 돼 그런 걸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재활용 뭐라고요 재활용 그러면 제가 수업할 때는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교재 51쪽에 가로 1번입니다. 등록관청 관할 지역 안에서의 이전 동그라미 1번 먼저 이전합니다. 2번 1 1일내 이전 신고합니다. 기업번 등록증에 들어가야 되고 니은번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게 들어가야 되고 동그라미 3번에 등록증에 재교부가 있는데 등록관청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는데 재교부의 동그라미 재교부가 무슨 뜻? 새것으로 거다 써놔. 새것 새걸로 주는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 다만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이 중개사법 공부하다가 다만이란 말이 나오면 그 뒤가 예외예요 그러면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해서 안에서 김포시 안에서 이전한 경우라면 종전의 등록증에 박스 종전의 등록증에 변경상을 적어 이를 교부한다 밑줄 변경상을 적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여기가 재활용입니다 근데 재활용이라고 출제하지 않으면 책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써서 출제합니다. <웃음> 자 여기 보시고 자 문제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 중개사무소를 관할 안에서 이전한 신고 안에서 이전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웃음> 반드시 재교부여 재활용도 있어? 좋았어. 그 다음에 이제 에 여기 봐요. 사무소가 이렇게 옮겨 옮겨졌으면 이쪽에서는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에 김포시 담당 공무원하고 협회 직원하고 2인 1조로 다닌다고. 그 그러니까 협회 측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았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1월 거면 2월 10일까지 협회로 알려주는 거예요. 관할 밖으로 이전입니다. 우선 그냥 칠판 보시면 돼요. 자, 어디, 어디에 여기가? 김포시에서 중개업하고 있는 갑이 있습니다. 이 갑이 어디로 갔냐? 세종시로 가고 싶어요. 먼저 이전해요? 먼저 신고해요? 먼저 이전부터 하죠. 이전합니다. 이때 신고를 이전 전에 관청에 신고할까요? 이전 후에 관청에 신고할까요? 이전 후입니다. 우리가 집 이사가면 옛날 동네에 가서 동사무소 가서 전출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사간 동네에 가서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 <웃음> 옛날에는 전출신고 전입신고 두번 했는데 지금은 한번 하잖아 근데 김포에서 부산으로 이사갔는데 전출신고하라고 하면 부, 김포로 다시 와야 되잖아 부산 갔다가 김포 왔다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전 후에 관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며칠내? 11레 11레 신고 안 하면 잠깐 봐 잠깐 봐 100만원이에요 과태료 이전 신고 들어갑니다 신고할 때는 여기에 걸려있던 등록증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이쪽 사무실 확보 종료 서류가 들어가면 되니까 옛날 등록증 새로운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세종시장이 등록증을 재교부 하죠 등록증의 재교부가 무슨 뜻? 새 걸로 주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옛날 등록증을 기재상 변경해서 변경기재에서 교부, 변경기재 교부 그래 변경기재 교부가 뭐요? 재활용 돼, 한데 안,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등록증에는 김포시장의 직인이 찍혀있고 이 등록증에는 세종시장의 직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재활용 안 됩니다. 그것만 제가 읽어줄게요. 51종 맨 마지막 줄 51쪽에 맨 마지막 줄 여기도 등록반청은 등록해서 재교부해야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종전의 등록증에 변경기재교부할 수 없어요. 종전의 등록증에 변경기재교부 안 됩니다. 앞으로 변경기재교부란 말이 나오면 재활용을 말하는 거예요. 재활용이 돼돼안된다고 여기 보셔요. 여기 그런데 세종시로 사무소를 옮겼는데 이 중기업자의 등록대장이나 이런 게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일이 옮겨 이렇게 신고했으니까 서류는 여기 있죠 등록대장 같은 거 옛날에 실무교육서를좀 냈던 거 인장등록에 있는 인장등록 신고서 여기 보관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휴업하겠다 그러면 원래 여기다가 휴업신고 때려친다 그러면 여기다가 폐업신고 업무정지 때린다 면 여기서 때려야 되거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장의 서류를 보내달라 요청을 합니다 알아서 보내줘 보내달라 요청을 해야 돼 요청을 하면 그 서류를 지체 없이 보내줍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4번에 4번 몇줄 쳐요. 서류의 송부 요청 요청의 동그라미 요청이 있 송부 송부의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전전에 관청은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송부하는데 이때 송부하는 서류가 기억번 등록대장의 밑줄 등록대장에다가 가로 읽었어요. 호적부라고 써요. 등록대장 호적부 호적부 몰라? 지금은 없어졌지만 요즘은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하죠 학생으로 치면 뭐예요? 생활기록부 생기부 니음번 끝에 밑줄쳐 등록신청서류 옛날에 김포시장한테 냈던 김포시장에게 냈던 서류 디귿번 최근 1년간의 밑줄 행정처분 서류의 밑줄 다시 매줄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서류에매줄 그러니까 등록 최소 절차, 업무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서류도 보내라. 그리고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업무 정지 맞았다, 과태료 맞았다 그러면 그 증거물들을 다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전과가 있는지. 등록 대장에 대다가 동그라미, 등록 대장에 대다가 동그라미, 등록 신청 서류에 신 동그라미, 최근 1년간 할때 1동그라미, 대신 1년만 다녀와 대신 1년만 다녀와 최근 됐어요 최근 됐고 여기 보셔요 여기 그러면 김포시장이 세종시장이 보내주는 서류는 뭐야 등록대장 호적부 등록신청할 때 옛날에 냈던 서류 보내주고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니까 2년 전에 업무 정지 받은 거 3년 전에 과태료 받은 건 소용없고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과태료나 업무 정지 받았다면 그전과 기록을 보내라 이거야 따라서 최근 몇 년치 정과 기록? 1년 이내 걸로 보내죠 옛날 건별소용없단 얘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고 만약에 이 사람이 김포시에서 법을 위반하고 세종시로 도망갔어요 김포시에서 법을 위반하고 세종시로 도망가면 그 처분은 세종시에서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동그라미 5번 별표. 주의사항 제가 빨리 읽습니다. 관할 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있어서 밑줄 쳐요.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개공의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합니다 이전 후에 동그라미, 이전 후에 등록관청입니다. 만약 이거를 이전 전으로 바꾸면 안 돼. 글자 하나 차이야. 글자 하나 차이 전이냐 후냐 그걸로 답이 그냥 달라집니다. 원래 시험이 그래요. 글자 하나 차이. 이제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최근 됐고.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이전신고를 받은 세종시장은 협회에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줘야지 새로운 사무소가 세종시에 나타났잖아요. 이쪽에서는 없어지고. 자 이제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아까 분사무소 설치 배웠죠? 주된 사무소 어디 있었죠? 김포에 분사무소 어디도됐죠 세종시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무튼 김포시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입니다 분사무소 어디 있었지 분당에 있었어요 분당에 있는 분사무소를 분당 안에서 옮길 수도 있지만 분당 밖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지 따라서 분당 안에서 이렇게 이전할 수도 있고 분당 밖으로 과천으로 옮길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요 그러나 이렇게 이전했던 이렇게 이전했던 아까 어디로 간다고 그랬지 주사무소 등록과청으로 오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렇게 이전 이렇게 이전 다 이리 가게 됩니다 <웃음> 그러면 여기 가서 신고를 하겠네요. 이 신고가 무슨 신고예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주된 사무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 신고면 첨부를 할때 여기에 있는 등록증을 첨부해요. 여기에 있는 분사무소가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요. 신고확인서가 들어가야지. 그다음에 이 신고확인서는 누가 줬죠? 김포시장. 김포시장에 직인이 찍혀 있잖아요. 김포시장 관인이 찍혀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 신고 확인서와 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요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이전 신고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 신고 확인서와 사무소 증명서류가 들어가야 되지.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그러면 김포시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해 주죠. 신고 확인서의 재교부가 무슨 뜻? 새것으로 주는 거야. 신고 확인서를 새 걸로 받았으니까 재교부 받았으니까 그거를 여기나 여기에 걸어놓고 일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재교부가 무슨 뜻이라고 새걸로 근데 옮겼다는 걸 옮겼다는 걸 알아 몰라 몰라 왜 여기다가 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전했다면 김포시장이 분당구로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 이렇게 옮겼어 이렇게 이렇게 분당 밖으로 난 거야 분당 밖으로 과천으로 간 거야 그러면 김포시장은 이전전에 관청 분당부에도 통보해주고 그리고 과천에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둘 다. 따라서 분사무소의 이전전 시군구, 이전후 시군구 두 군데 다다 다 통보해줘야 돼. 아셨나요? 여기까지가 분사무소까지입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2번 개시의무등이 나오죠. 찾았어요? 이때 개자는 꽃게탕의 개자요 삼계탕의 개자요 5계탕할때 괜찮은데 또삼개탕할때개짜 그래가지고 또 계약서 나오고 막 그러면 안 되고 또 복날 잡아먹는 계획을 1개짜 써가지고 업무 개시라고 막 외우고 걸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국기 개항한다 할때개 걸겠죠 개 여기 보시고 사무소에는 먼저 허가증 이게 등록증입니다 옛날에는 허가증이 있었어요 1999년도까지는 지금은 등록제니까 등록증입니다 원본 걸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는 등록증 원본이지만 분사무소에는 뭐가 걸려 있었어요? 신고 확인서 원본이지. 그런데 꼭 그렇게네. 법인은, 법인은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증 걸어라.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분사무소는 뭘 걸어? 신고 확인서 원본 사본 원본 걸어야 돼. 그 다음에 중개보수 실비. 중개보수 일하고 돈 받는 거, 실비, 교통비, 기름값에 관한 요일과 한 대표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보수, 요율, 표 이렇게 짧게 연습을 시켜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요 표현이 다 나오죠. 따라해봐. 보수, 요율, 표. 근데, 현업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수수료, 수수료 그래요. 근데, 현업에 나가서 수수료, 수수료 하든가 말든가 그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시험공부할 때는 정식용어로 배워야 돼. 수수료는 비용이에요.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등본 안할 때도 수수료 내잖아. 그러니까 내는 돈, 행정수수료, 내는 돈 이게 수수료고 중개업자가 일해서 버는 돈, 노동의 대가, 이건 보수라고 하죠.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야 됩니다. 여기 보시고요. 그세무서에 가서 우리가 사업자등록을 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그런데 음, 매출이 8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간이 과세 사업자예요 이런 경우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네가 간이 과세 사업자인데도 손님들한테 부가세 10% 받아야 된다고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웃음> 그래서 간이 과세 사업자 일반, 과세, 가, 일반 과세인가 간이 과세인가를 오픈하라는 의미로 사업자 등록증을 걸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들어온 겁니다 <웃음> 그 다음에 보증설정증명서류, 2억이나 4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공인기사 자격증 원본을 그래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거 원본 그래야 돼. 이것도 원본이야. 이것도 원본이고. 이것도 원본이다. 야 원본, 원본, 원본, 원본 그래야 돼. 그 다음 자격증의 원본은 사장뿐만 아니라 직원 것도 다그래야 돼. 소속 공인기사 것도 다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덕방 사장님은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덕방 사장님은 이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셨나요? 자 이거를 애울때 어떻게 한다고? 요즘은 돈 많은 사람들이 에? 선행학습 기타 등등 뭐 봉사활동 한 것도 다 위조해버리잖아 한달후 끝까지 다 미리 기재해놨다는데 뭐돈 매긴 거지 그래서 돈 주고 등수를 산 거지 그래서 등수 사보자 그러잖아 등수 좀 사보자 등수를 사보자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요일표를 걸지 않았어요? 이 요율표를 걸지 않았어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돈을 더 받은 거예요? 받은 건 없어요 다시 중개 보수 요율표를 벽에다가 걸어야 되는데안 걸었다고 그러면 중개업자가 돈더 받은 거 있냐고? 없죠 걸지만 않았지 돈은 제대로 받았다니까 따라서 이 법의 목적을 침해했어요 질서를 위반한 거예요 그러지 내가 돈을 더 받았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면 질서를 지키자는 뭘 때려? 과태료.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얼마? 1 0 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과태료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게으름 피우는 거, 둘째 질서를 안 지키는 거. 그런데 여기에 실무 교육 수료증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실무 교육 수료증 원본 이렇게 걸으라 그러면 그래 내가 어서 들어본 것 같아 하고 그냥 틀려 버립니다. 누구나 받는 교육 4일짜리 그거 뭐 자랑스럽다고 벽에다 걸고 그래 사무소 명칭 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책을 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소 명칭이 뭔가요? 저나왔네 사무소 명칭 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이런 말이나 이게 뭐예요? 네, 사무소 명칭을 간판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간판에다가 가게 이름을 쓰는 겁니다 간판에다가 사무소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이라고 하면 우리가 강아지 하나 데려다 키우잖아 그럼 강아지 이름 짓잖아요 쌀가게를 차려 미용실을 차려 빵집을 차려 다 가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 이름을 어디다가 써요? 가게 이름을 명함에도 놓고 가게 이름을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 문제 풀려면 헷갈려 다시 한번 사무소 명칭이 뭐라고? 가게 이름인데 이 가게 이름 사무소 명칭을 어디다, 어디다가 쓰냐고 명함에 전단지에 간판에 따 쓰는 거죠 그러면 명함이나 전단지나 간판은 이 우리 가게를 알리는 수단이지 수단 이에 대해 장치 보잖아 뭐다나 여러분도 다 이름 있잖아 여러분 이름 없어요? 태어날 때다 지어가지고 주민등록 출생신고 했잖아요 명함에 여러분 이름 넣잖아요. 나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가게 이름에 이렇게 바꿔질 읽으면 돼. 가게 이름에는 법적 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문자를 꼭 사용해 줘야 돼. 개공은 가게 이름에 공인인사 사무소 8글자 부동산 중개 5글자 중에 둘중 하나를 꼭 넣어서 써야 돼. 나는 현대자동차에 25년 근무하다가 그만뒀어 나는 현대매니아 그래서 나는 현대라는 상호를 쓰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대 뭐라고 쓰면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면 돼요 아니면 현대 어떻게 쓰면 돼 부동산 중개 이렇게 쓰면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중개라는 말을 빼먹었어요 이두 글자를 뺐어 현대부동산 현대부동산이라고만 돼있어 어디에 명함에 전단지에 간판에 현대부동산 현대부동산 현대부동산 이렇게만 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부동산 건설업체인지 컨설팅업체인지 분양대행업체인지 중개업소인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 뒤에 중개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나는 이걸 쓰고 싶다 나 이번에 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그냥 부동산 중개 다섯 글자 쓰는 것보다 요 다섯 글자를 넣어서 쓰고 싶다 그러면 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까지 써야 돼. 여덟 글자를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쓰면 안 돼요. 현대 공인중개사, 현대 공인중개사 이거 잘못 쓴 거야. 여기까지 써야 돼. 알아들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꼭 써라고. 근데 안 썼어. 잘못 썼어. 현대 부동산 이렇게 잘못 썼어.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질서를 안 지킨 거야? 그러지, 뭐, 이거 했다고 그래서 내가 누굴 사기친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받아먹는 것도 없고, 뭐. 100만원 예하가 드려겠지. 그 다음, 복덕방 사장님이죠? 중개인. 중개인은 공인인교사예요, 공인인교사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 양반은 이거를 못 써요. 이 양반은 요것만 써야 돼. 그래서 부칙계공. 중개인은 사무소 명칭에 가게 이름에 이 여덟 글자를 쓰면 안 돼. 그러면 이 여덟 글자 무슨, 뭐 뭐밖에 못 써? 부동산 중개만 써야 돼. 그러면 나는 상호를 황금으로 짓겠다. 그럼 황금 부동산 중개. 나는 호박으로 짓겠다. 그럼 호박 부동산 중개. 나는 새벽으로 짓겠다. 그러면 새벽 부동산 중개. 이렇게 써야지 새벽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이걸 써버린 거야. 네? 황금, 황금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공룡사인 것처럼 일종의 사칭 비슷하게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옛날에 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형 따라서 형사처벌 그런데 이분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중계부로 치자면 대선배잖아. 어? 1961년부터 1989년도까지니까 거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말까지니까 약3 0년가 차에 2 8년가 차에 창업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늦게 창업한 사람이 1989년이야 올림픽 지나가지고 1990년으로만 해도 지금 몇년전 왔습니까 32년 33년 1989년 34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서른 살때 창업을 했어도 지금 거의 65세고 마흔 살때 그때 당시에 창업을 했으면 지금 7 5세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범이 있는데는 며느리가 한다든가 가지고 자식 중에 누가 한다든가 그러고 있지. 아무튼 다 100만원 이에 과태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왜여기를 원래는 1년에 1천년대. 이거 여기서 읽겠쓰면 1년에 1천년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바꿨냐? 경로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로 사상 때문에. 그래서 어, 여러분 교재 있잖아요. 저기서 53페이지 가로 2번 있어요. 53페이지 가로 2번 찾았어요. 네. 아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네. 중개인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교사 사무소는 문자를 사용해서 안 된다. 거기다가 써요. 경로 우대라고 쓰고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 경로 우대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 여러분, 54페이지로 넘어가 봐요. 54페이지 보시면 가로 4번 나오죠? 찾았어요? 가로 4번에 보면 100만 원의 과태료, 기억번개업중개사가그 사무소 명칭이 공인인구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냐는 경우는 이번 중개인이 그 사무소 명칭이 공인인구사 사무소 문자를 사용한 경우 다 1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오시면 가로 3번 5개 광고물의 성명표기가 나와요 여러분 5개 광고물 찾았어요? 53페이지 가로 3번 5개 광고물 거기다가 써요 박스치고 간판이라고 써요 이제 간판이 등장했습니다 이제서야 간판이 등장했다고 여기 보셔요 지금 가로 2번 하고 가야 된다 하나 빠뜨렸다 여러분 가로 2번 먼저 봐요 가로 2번 53쪽에 가로 2번 개업공인회사 아닌 자, 아닌 자의 동그라미, 그 아닌 자에다가 써요. 미용실 원장이라고 써요. 수퍼 사장이라고 쓰든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공이에요. 개공이 아닌 자예요. 개공이 아닌 자는 공인회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나 이와 유산명칭을 쓰면 안 돼. 거기는 몇 년에 몇 천? 1년에 1천입니다. 1년에 1천. 1-1이에요. 형사처벌이에요 아닌 자가 나오면 1년에 1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요 사실 칠판에서 해야 돼.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다 해주다가는 집에 4시에 가는 거지 뭐. 이반하면 100만원 이하요 1년에 1천이요. 왜? 아닌 사람이 완전히 마치 중를 하는 것처럼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아까 제가 5개 공고문이 뭐라고 그랬죠? 간판 나온 거야, 이제. 자 그러면 개공은 간판을 설치할 의무 옥외공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써요 써요 그러지만은 간판 설치 의무가 없어요 왜 돈이 없는데 네온이랑 막 들어가 갈라면 돈 없는데 판판 없이 하지 뭐 그런데 간판 설치 의무는 없지만 간판을 설치한다면 등록증에 있는 개공의 성명을 똑같이 표기해 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사무실 안에는 등록증이 걸려 있겠지. 밖에는 간판이 걸려 있겠지. 그러면 등록증에 있는 똑같은 성명이 간판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간판을 설치 안 해뿌리면 몰라도 간판을 설치한다면 대표자의 성명을 넣어줘야 돼. 그리고 이 성명은 법인이라면 대표자의 성명이고.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성명을 써주면 돼요. 근데 현업에 나가면 개인사업자들도 다 대표란 말을 써요. 자기네끼리 이 대표, 김 대표 그러더라고. 자, 이걸 위반했어요 이름을 안쓴 거야. 간판에 이름을 안쓴 거예요. 법을 위반했잖아 쓰라고는 안 썼어. 이름을 가짜로 썼어. 다르게 썼어. 그래도 다 100만 원이하 합니다. 성명을 안쓴 거, 다르게 쓴거다 10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 조심해야 돼요. 다시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거, 허위 표기한 거둘다 1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책을 봐줄게요. 가로 3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중개사가 5개 광업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데 가만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인데 분사무소 미줄처예요 분사무소라면 신고필증이 나오는데 신고필증의 미줄처 그거 신고확인서로 바꿔줘야 돼요. 신고 확인서.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입니다. 여기 봐요. 그러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 본사에 있는 간판에는 누구의 성명? 대표자의 성명. 분당구에 있는 분사무소 간판에는 누구의 성명? 책임자의 성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꼭 어떻게 된줄 아세요? 분사무소로 출제하고, 분사무소로 출제하고 간판에 대표자의 성명으로 바꿉니다. 꼭 그렇게 헷갈리게 해요. 동그라미 2번 봐요. 기억번 개업중개사는 5개 공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 없어 없습니다. 사무소 명칭에 성명을 표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가게 이름에 내 이름을 넣을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넣어도 되지만 넣을 의무는 없어. 그리고 5개 공고물의 연락처를 표기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대개 간판에 연락처 넣죠. 근런데 넣을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넣지, 넣지 말라는 규정은 없으니까 다 넣겠지만 은 그거 전화번호 알려주려고 사실은 간판 거는 거 아니에요? 간판이랑 같이 전화 받으려고 여기 보셔요. 그러면 간판을 설치했어. 그럼 여기에 성명 크기는, 글자 크기는 알아볼 정도면 돼요. 따라서 몇 센치 이거 나오면 틀려.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3번 개업중개사나 5개 광고로 물 설치하는 경우는 벽면 이용 간판의 밑줄 벽면 이용 간판이 뭐냐 벽에 붙어있는 간판 다시 밑줄 돌줄 간판 돌줄 간판은 우리가 인도로 걸어가다 보면 튀어나와 있는 간판이지 디귿자로 그런 간판 옥상 간판 밑줄 이세 가지 간판에 개공의 성명을 밑줄 쳐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하면 돼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여기 보셔요 여기 자, 그러면 이건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하니다 그런데, 그런데, 잘 들어봐요. 간판에, 간판에 가게 이름을 잘못 쓴 거야. 간판에다가 현대부동산 그래버린 거지. 간판에다가 현대부동산,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을, 가게 이름을 간판에 잘못 쓴 거지. 두 번째, 복덕방 사장님이, 복덕방 사장님이 하필, 간판에다가 간판에다가 공인인교사사무소라고 써버린거지. 그것도 위반간판 미용실 원장이 무슨 무슨 해어샵그 밑에다가 써버린거야. 그러면 그것도 위반간판. 그 다음에 자기 성명을 안쓴 간판 가짜로 쓴 간판. 이 네가지 간판은 전부다 법을 위반한 간판이거든 그러면 이 네가지 간판은 모조리 철거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앞에거 네가지 내용에서 하필 간판의 그걸 잘못 쓴 간판들은 모두 위반 간판이므로 철거 명령 대상이며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해요. 아셨나요? 여기 보셔요. 중개업자가 간판에다가 중개업자가 간판에다가 성명을 써야 돼. 실명을 써줘야 돼. 안 썼어 얼마? 100만 원이야. 그러면 그 간판은 적법 간판 위법, 위반 간판. 그러면 이제 김포시에서 야 과태료 때리면서 그러는 거죠 과태료 때리면서 간판 철거해 근데 간판을 철거 안해 명령을 따르지 않아 그러면 과, 과태료가 있어 없어? 다시 간판에 성명을 써야 되잖아요 아까 우혹의 광고물을 설치하면 성명 표기하라며 그러니까 사무실 바깥에다 간판 걸었는데 간판에 성명이 없다니까 법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맞아? 100만 원의 과태료. 여기 있잖아 지금. 100만 원의 과태료. 100만 원의 과태료 때리면서 뭐라 그래? 간판이 위반 간판이니까 철거하라고 한다니까. 근데 철거하라고 하는데 철거를 안 해? 과태료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여기 과태료가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없다고. 뭐 하는 거예요? 대집행을 한다고요. 이미 과태료 나갔잖아요. 다시 한번 더. 오늘 집에 5시에 가기로 하고. 자 중개업자는 5개 광고물을 설치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어? 미용실 원장이 그랬다. 그것도 다 걸린 거야 위반 간판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위반 간판이 나온다니까 이 앞으로 가면 금방 설명했던 것에. 그러면 그 간판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과태료가 나왔겠지. 그리고 철거 명령 내려지요. 철거 명령 안 따르면 과태료가 없다니까 뭐 한다고? 대집행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그러면 어, 그럴, 그런 것 같아 하고 또꼭 어, 그런 것 같아 하면 들려버리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예상외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내 목표치보다 늦어졌습니다 속도가 잘 나지 않네 쉬었다 하겠습니다